벨리컨 가보자 몇번 먹어볼까요? 중립만 되면 어이구야 반갑습니다 나돈 주먹는데 나돈 주먹는데 20번님 20번님 누가 20번 불러, 20번 20번 불러. 20번 20번 불러. <웃음> 몇 번인지 말이네 1번님 저우 1번이요 1번 저 1번이요 1번 어? 누가 저 불렀나요? 청부업자 저. 청부업자요? 누가 저 누가 청부업자요 어떻게 된거예요야잠번님 네. 20번님을 번님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야 누가 누가 저 불렀는데 5번 싸부한다 5번 1번이... 사부한다 5번... 이거 연인에다가 연인에다가 청구업자 1번이... 아니야? 뭐, 무섭지 이게 1번님 절뭐 먹어 놓고 왜 기업을 번님? 못 하세요? 5번 싸부했어요아 <웃음> 어? 아! 음. 아, 초능력자다 즐거워, 브릭이라 재밌네요. 하우이, <웃음> 하우이, 하우이, 하우이. 눈크겠다 여러분들 눈크겠다눈크겠다 떠. 아, 18번님 있고 12번, 3번. 어, 오? 저 어, 먹었다. 5번이 먹었다. 5번이 13번 먹었다. 배터, 배터, 배터. 5번이 13번 먹었어, 배터. 아! 5번이 13번 먹었어. 오, 오, 오 번으로, 오 번으로. 5번이 13번 먹었어. 잠시만요. 저랑, 저랑 몇 낙점하죠? <웃음> 오버 썰어요 썰어! 오버 썰어! 어 됐다! 됐다! 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버려 버려 버려 시체만... <웃음> 요쪽에 시체 있어요! 이제 시체 좀 버려주세요! 안개 낀 동굴에 시체 좀 버려줘 그냥 간다고요? 와 1번이 어디좀 너무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냥 가서 다들 개씨 <웃음> 시체 <웃음> 좀 버려달래? 아 시체만 먼자한거 버려줬어야 했는데 와가지고 잘 살려주고 가자하면서 멋있게 다같이 돌아왔어요 어, 5번님이 13번님이 먹었고 누군가 썰었어요 수삭광 <웃음> 그럼 그냥 가자 이러고 넘어가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참 좋다니까 투표 한 번만 열리면 은 깨끗해져요 아주 깨끗해져 청소 다돼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아주 깨끗해져 직업 보여드릴 길로 어, 직업 보여준대 저기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이 안 움직인다 들어가고 방귀 꼈어요 오리같아 오리같아 누.. 가요 저쪽 18번이랑 그.. 누지 20번 제가 보고 있을게요 둘이 계속 붙어있어요 둘다 오리같아 열심히 보세요 <웃음> 가보세요 가보세요 보고 있을 테니까 가보세요 네? 하이.. 모가지를 써야도 되겠습니까? 1, 2, 1 너무 수상한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지?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대체? 어? 어? 왜? 왜? 왜? 뭐,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대체? 아 궁금해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내 혼자 얘기하고 계세요. 알거 없잖아요. 혼자 있고 네. 싶으니까 가래요. 어? 뭐야? 어뭐 얘기했는데? 어? 어? 이번이다 이번이다 이번이다. 창고에 시체가 두 개고요 14번 시체에 18번 시체 있고 2번님이 나오면 창고에서 나왔고 불을 껐어요 멈춰가지고 근데 두 명이 죽은 거라 한명한 명이 더 있었어 한, 한 명은 터널로 도망갔다 그럼 저한 마디 했을까요? 2번 13번 더블킬이고 제가 엔진이어고 사보도 한 것도 받고 쏘는 것도 봤어요. 조류관 음 차자라서 네, 음 2번, 2번 13번 봤어요. 더블킬 한는 거. 음 1번님이 모두가 다 봤네. 신고하셨거든요. <웃음> 아다 보고 있었어 이거를? 야, 내가 호들갑 떨었구나. <웃음> 다 보고 있었네요. 누구부터 찍어요? 2번까지 아까요 <웃음> <웃음> 아, 이쪽에서 <웃음> 보고 있었어요. 조류관 차 자로. 헤 <웃음> <웃음> 도망가야지 이 <웃음> 코스로. 도망쳐와. 너무하다왜안 좁혀지지? 어. 아직 인코스의 기술을 모르는군. 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다무너차느리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웃음> 와 1번님 무서운 사람이네 제가 조류관찰자로서 봤는데 1번님이 썰었어요 정신차려~~ 음, 아 잠시만 잡았다. 아 잠시만 이거 시, 진짜 1번님이야 이거 그러니깐 난 자살할거야 <웃음> 어? <웃음> 진짜네? 잠깐펠리컨 사보가 터질 거 같아 니네 불길한 얘가 한번 지펠리컨잡았잖아어 <웃음> 그러네? <웃음> <웃음> 잠깐만 키비 안에 있잖아 아맞아어 아, 다행이다 <웃음>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1번님 때문에 개나는 신 <웃음>